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부부든 연인이든 요내 상대방이 하는 말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명확하게 느껴지게 말할 때도 있지만요 애매하게 느껴지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또 가끔은 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요 생각할수록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말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또 가끔은 예전같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그 정도로만 표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나도 사실은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때 조금 더잘 말해주면 좋겠다는 라 바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냥 마음을 좀잘 담아서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여자인 나는요 내 남자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럼 남자들은 요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냥저냥 넘어가는 존재들일까요? 남자들도 요 여자인 내 말에 상당히 많이 신경쓰고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이요 여자와 연애를 할때 여성분들에 비해서 여자에게 뭔가 요구하거나 바라는 걸잘 못한다는 걸 약간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물론 개그 중에 어떤 분들은 요 너도 그걸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남성분들 중에서도 요 여성분들 못지않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거침없이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어쩌죠? 여자인 내 입장에서 요 그렇게 거침없이 자기 감정들을 나한테 호소하는 남자를 보면요 또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는 남자를 보면요 약간은 애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남성다운 느낌이 잘안 드니까요 그래서요 어쩌면 남자분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여성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요 거기다 남성들은 원래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게 익숙하거나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로 표현을 안할 수도 있지만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 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자들도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에 어떤 느낌을 받기는 하거든요 막 분석해서 그렇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스치듯 어떤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걸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룰을 가지고 있다는 라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마치고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그리고 나에게요, 이제 얼른 들어가라고 말을 해요. 그때 나는요,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나요? 오늘 재밌었어, 오빠도 조심히 들어가. 두 번째는요, 오늘 재밌었어, 좀 이따 톡 해줘. 세 번째는요, 오늘 재밌었어, 집에 가서 전화해줘. 네 번째는요, 오늘 재밌었어, 이따가 전화할게.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 혹은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걸까요? 일단 이 말들이요 비슷한 것 같지만요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여자인 내 입장에서요 남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한 번호는 어떤 걸까요?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결정하기 전에 요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말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우리 관계는요 우리 연인 사이는요 지금 얼마나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된 상태라면요 어쩌면 남자는 요 1번의 대답을 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2번과 3번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인 나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1번에서는 요 어쩌면 남자 입장에서는 요 여자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번과 3번은요 여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반대로요 이제 우리가 연애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런데 남자가 나를 늘집 앞에 데려다 주는 상황이에요 그때 남자는요 어쩌면 1번 대답에 조금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골라 볼수 있는 대답은 오히려 4번일 수 있겠죠 전혀 의외신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실까요 물론 앞에 예를 들었던 그 말들이요 남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답은 분명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아마 4번이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다면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면요. 남자 마음속에는 요내 여자가 만족해하고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지만요. 미묘하게요. 자기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행동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들이 약간은 서운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서 그걸 서운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구분을 해보자면 단지 그렇게 말했을 땐그 여성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남자의 만족도를 표현해 보자면 요 그나마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4번 대답은 요 50점 정도는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는 당연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덜하거든요 그나마 뒤에 덧붙였던 내가 전화할게 라는 그 말이에요 남자가 생각해볼 때 그래도 고마우니까 내가 집에 잘 갔는지 어쨌든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나를 챙기겠다는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라고 무의식적인 생각의 느낌을 받아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면 1번 대답은 요 불만족스럽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왜냐면 늘 하던 대로 지금 이 노력들이 요 너무 당연시되게 받아들여줄 수도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성분 입장에서는 요 나도 그 사람이 걱정되니까 좋은 뜻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해준 거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어찌 됐건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죠 뭔가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2번과 3번의 대답은 어떨까요? 역시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요 2번과 3번의 대답도 그냥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자의 노력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을 때 2번과 3번 대답에는 요 뭔가 내가 지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여운이 여자의 말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오히려 내가 여전히 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압박을 줄 수도 있겠죠 내 여자친구가 지금 나에게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뭔가가 있는 느낌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깐깐한가요? 물론 모든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개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내 남자가 하고 있다고 겁먹으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내 남자는 그 정도로 예민하게 내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치가 없는 사람일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자들도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인 내가 했던 말과 행동에서 꼬투리 잡을 순 없지만 미묘하게 더 매력적인 것과 조금은 서운하다는 감정들이 느껴질 수는 있다는 거고요 그게 분명 어느 틀로 쌓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투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향이 담겨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내 남자친구가 잘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당황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남자친구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런 감정들이 좀 든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지니까요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냐고 라 물어보면요 그때 네가 이런 말 했을 때 나는 좀 그랬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때 여자인 나는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었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상당히 억울한 기분이 들죠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남자도 요 사실 그 순간에 그걸 꼬투리 잡아서 나한테 공격하려고 내 마음을 삐딱하게 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자기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자꾸 그렇게 되더래요 아쉽지만 일단 거기까지 생각해보고요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루종일 남자친구의 연락이 없었어요 여자인 나는요 기다리다가 내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해오니까 내가 먼저 카톡을 좀 보내봐야지 하고 바빠 라고 보냈거든요 나는 이때 내 남자친구와 시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마음 상태가 좋지는 않았고요 또 어떤 답을 확실히 정해 놓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내 무의식 중에는요 어떤 말을 기대하는 게또 있기는 있단 말이죠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켜볼 거야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대답을 안 하면 난 오늘 너하고 결판을 지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카톡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결판이 나는 상황으로 감정이 몰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상대방한테 바빠 라고 물어봤는데 내 남자친구가 아니 안 바빠 라고 대답을 해요. 두 번째는요. 아니 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해요. 세 번째는요. 어 내가 지금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하네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요. 어떤 대답이 그래도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마 어쩌면 대부분은 3번을 선택하시겠죠.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1번과 2번을 선택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서운하고 불쾌한 기분마저도 들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성분들 개개인마다 성향이 좀 다르니까 꼭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내 남자친구는 요 사실 내가 그런 기분인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한 말이거든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요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 여자친구는 솔직한 걸 좋아하니까 요 솔직하게 말해줬거든요. 물론 3번도요. 바쁘니까요. 바쁜 걸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내 여자친구가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순수하게 자기 마음이나 상태를 알려준 것뿐이라는 거죠. 그게 실수라고요. 별 생각 없이 순수하게 말은 했지만 들은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조금은 찜찜하거나 다운될 수 있죠 그렇다고요 시비를 걸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를 한것 뿐이니까요 근데 이런 말과 행동들이 반복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사실 정해놓은 적은 없지만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100점의 대답은 과연 뭐였을까요? 아까 너무 바빴는데 이제서야 일이 막 끝났어 그렇지 않아도 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먼저 연락해주니까 기분 좋은데? 하루 종일 정신없어 근데 네 생각이 자꾸 나이 정도면 요 상당히 과할진 몰라도 요 나쁘진 않잖아요 오히려 나는 요 조금 안 좋은 기분으로 바빠? 라고 물어본 건데요 바빠? 라고 물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런 걸 계산하고 물어보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여성분들 중에 그럼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 남자친구가 집 앞에 바래다 줬을 때그 남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듣고 싶었던 무의식 중이라도 듣고 싶었던 그 정답은 뭘까요? 만약에 연애 초반이라면요 다시 집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나 데려다 주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어쩌지? 나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줘서 고마워 오늘 데이트도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데려다 준이 모습이 가장 멋있다 라는 말일 수 있고요 오랫동안 연애해온 사이라면요 예전에도 오빠 나한테 참 잘해줬지만 늘 변함없이 이렇게 데려다주는 거 보면 내가 늘 감동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매번 수고스러울 텐데 한 번도 티내지 않고 당연하게 해야 될 도리인 것처럼 해줘서 그래서 오빠가 자꾸 더좋아지나봐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일 수 있겠죠 근데요 뭐 이렇게까지 신경쓰면서 내 남자친구랑 사귀는 건좀 그러신가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바라는 남자의 마음은 너무 쪼잔하고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근데 사실 남자들이 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는다고 시비 걸지는 않거든요 그냥 남자도 요 이런 말 들으면 좋다고요 내 여자가 요 80점이면 어떻고요 70점이면 어때요? 90점이어도 좋고요 사실 50점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점짜리를 나한테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내 남자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0점짜리 여자인 거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100점짜리로 내 남자에게 대해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해볼만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나도 그랬잖아요 내 남자한테 되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데요 내 남자가 나에게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이야기해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기분이 더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남자들이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뭘 요구한 적은 없는데 분명히 사람이라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인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흐름들이 정립이 되어 간다고요 남자들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떤 말을 들을 땐 미묘하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고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땐 공격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찜찜하고 무거워지는 말들도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말들은요 내 남자의 기를 푹푹 빼버리는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요 나도 그 사람의 에너지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는 노력을 해주는 건 행복한 일 아닐까요?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를요 내 남자친구에게 너도 이런 기분이 들어? 라고 물어보실 건가요? 근데 그런 걸 물어봐도요 남자는 잘 대답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물어보고 확인해 보려고 하시기보다요 좋은 게 있다면요 그 좋은 것만 그냥 따다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보면 요내 스스로가 괜찮은 여자라는 확신이 들고요 최소한 내 남자가 맥 빠지고 힘없어져서 내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질 그럴 일은 없는 거겠죠 나도 내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좋을 땐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 힘든 상황이 되면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나 그 순간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내 남자도 요 조금 무딘 것 같지만 분명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점수 매기는 행동들이 그런 감각들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불안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점수 매기는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 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즐거운 마음에 연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드린 1번, 2번, 3번, 4번 등의 기호들은 요 사실 중요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기억해야 될 말들은 요내 상대방이 그러면 좋아할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100점에 가까운 말들을 내가 자꾸 연습하고 그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게 내 마음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연애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